지금은 5시 반이고요. 저희는 함께 코리안 타잔 티를 맞춰 있고아 여러분들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얼른 빨리 가서 우리 첼린이 여러분들 보고 싶네요. 일단 레츠고! 저는 이제 여의도 공원에 도착을 했고요. 저희 오늘 함께 첼린이 여러분들 오셨습니다! You're like a circle that floats around me. Keepin g me safe and sound. And when I fall 타미 y o u e b l e s s me every day I was down with an illusion Like a sparrow with broken wings But now I shine with your reflection on me I'm getting back up on my feet 실물이 낫다고생각하시는분토한번들어주세어요 실물, 실물보다 영상이 났다 <웃음>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바로> 하겠습니다 <웃음> 네. 참가자님들 응원 신을 구독해서 알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 아, 감사합니다. t h e r e m a I n g 자 한국타전입니다 지금 한5 k m 정도 뛴것 같은데 지금 저만 핵색거리고 있고 다들 너무 여유로우세요 아 오늘 우리 챌린이 12분들 물, 너무 물잘 쓰세요, 뛰고 아, 요어 감사합니다 물좀 먹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재밌어요 네? 챌린지가 아니지챌린지 아, 네? 챌린지가 아니라고 지금 불만사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웃음> 챌린지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너무 잘 뛰고 계십니다 우리 챌린이 여러분들 <웃음> 달리자 드마 <웃음> 시작하겠습니다 렛츠고 <웃음> 갑시다 뭐라고? 노래하면서 뛰어야 노래하면서 노래? 타잔 uh, one, two, one, two, 내가 아주 어릴 적에 나라은 <웃음> <많은> 꿈을 꾸었지 <웃음> 타잔이라는 꿈도 꾸었어 따란 따라, 따라따라 가사를 까먹었지 1 2 3어어 나는 타잔 시타 옆집 예쁜 순인 제이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부르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제 1km 남았습니다. 자, 우리 남은 1km 우리 챌린이 여러분들과 한번 마지막으로 전략 피시 해보려고 합니다. 다 왔어요, 진짜로. 미안해요, 이런 거 타게 해가지고. <웃음> 진짜 미안해. 근데 이제 1km만 뛰면 우리 씻고 교촌 치킨 가는 거야요 아시겠죠? 네. 자, 1km만 한번 뛰어볼게요. 네, 화이팅! 네. 네. Euh... 레더, 레더, 레더. You me f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도착 했습니다 <웃음> <웃음> <웃음> 자 저희 드디어 10km, 제가 목표했던 90분 안에 모두 완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어. 맛있게 시킨 먹으러 가시죠. 아, 맞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그래도 10km 잘 뛰어주셔가지고 뭐 모두다 아무도 안 다치고 이렇게. 잘 완주할 수있어가지고저 너무 행복합니다. 챌린지 <목소리도> 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네. <오셔서. 목소리도> 반갑습니다. 한국타잔입니다 여러분 첫번째 챌린지위 타잔 이렇게 무사히 잘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달동안 이번 챌린지위 타잔을 준비하면서 정말 깃발도 직접 제작을 해보고 티셔츠도 손수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그준비하는 기간 동안 너무나도 행복했고 또 함께 참여해주신 12분께서 너무나도 잘 참여해주시고 또 함께 도전을 할수 있어서 저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 정말 해보니까 여러분들을 더 많이 만나야겠다는 라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함께 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서는 아마 절대로 못했을 거예요 이번 테렌지위타자어 도와준 5명의 스태프들 너무너무 고맙다는 인사드리고요 그럼 저는 여러분께 더큰 힘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비타민이 될수 도록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잘 봐.